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러분! 오늘은 이제 이사 당일입니다 신체담커 오늘 이거 짐다 정리하고 매트리스는 집 빠질 때까지 놔둘려고요 짐을 이렇게 다 사놨습니다 정전스튜디어야 안녕 그래서 이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삿날은 뭐다? 짜장면이죠.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.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 날릴 거예요. 밥 먹읍시다. 저희는. 집 앞에 짜장면 집 왔어요. 근데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, 이집 지금 베트남 같가지고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, 쟁반 짜장 7,000원짜리 하나하고, 세트 4번, 짬뽕 2개, 탕수육 하나. 이렇게 시켰어요. <웃음> 쟁반 짜장이 여기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짬뽕 먹고, 쟁반 짜장, 양 마늘 거, 엄마 거 뺏어 먹고. 짠! 근데, 여기는 식조가좀 방울에 들어가서 새콤해요. <웃음> 이거 좋네요. 재미있 네. 네 지금 뭐 이사람 사람 포개가 지고 그리고 대동에 무엇을 뭐 하고 있는 곳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요 네. 네, 감사합니다 와우 아, 네. 여러분 이게 증만짜장 1인분이거든요? 이 증만짜장의 퀄리티가 진짜 이러쟁반짜이괜찮아요 음. 음. 어제 술을 안 먹어. 해장는 느낌. 역시 이사은따장면이 음. 짬뽕은 이 야채들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에 쩔어있는 뜸에 먹는 게 아니라 국물 때문에 먹거든요. 야채랑 짬뽕 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짬뽕 이렇게 면만 나어가지고 양파에 찍어 먹는 짜장 있잖아요. 이거를 넣고 비벼 먹어요. 그러면 짬뽕 면에 매콤함이 스며들었는데 짜장하고 뭔가 그 묘묘한 그런 맛이 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화장면의 탕수 그래지, 혼자 오고 어디 콕떡을 하냐고 넌한번더 먹었으면, 넌한번더 먹었으면, 넌 먹었으면, 넌먹었면 단지이이아 아빠가 국밥잘 먹을 래 이제 이사짐다 싸고 가요 차기달리고 있어요 용달차 기달리고 있어요, 지금 이렇게 저희 짐이 있습니다 이제 또끝 안녕 시원섭섭합니다 <웃음> 네,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